이번 시간에는 24볼트 차량에서 12볼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캠핑카 내부 전기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캠핑카 중에서 카운티 같은 미니버스를 이용해 만든 캠핑카가 있죠 그 미니버스들은 24V 배터리를 써요 근데 이분들 중에 배트, 자동차는 24V인데 캠핑카 내부 보조배터리는 12V를 장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질문해요 주행 충전을 하고 싶다. 24볼트 차에서 12볼트 배터리로 어떻게 주행 충전을 할수 있나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4볼트 차량에서 12볼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거는 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이거 이쪽 한번 봐 주실래요? 12V 배터리지만 24V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24V 인버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그만 게. 네. 야, 24V 차량 배터리라고 치면은 첫 번째 차량 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합니다. 인버터 연결했죠. 그 다음에 인버터는 220V가 나오죠. 가정용 충전기 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요럴 이렇게 작업을 할때해 주시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차단기 달아주면 좋고요 차단기 달아주면 어떤 게 좋냐면 갑자기 인버터 쪽으로 과자류가 흐를 때 차단을 시켜줘요 시동걸때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인버터가 장착되어 있으면 뭐 손으로 껐다 켜도 돼요 근데 인버터 끄는 걸 까먹으면 얘도 수비전력이 있어요 계속 자동차 배터리를 소모해요 조금이나마 그 캠핑카 특징이 일 캠핑카 갔을 때는 뭐 일주일, 이주, 뭐 어떤 분들은 한 달씩도 주차를 시켜놔요. 그럴 때는 이런 걸 달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게 뭐죠? 릴레이. 예, 릴레이예요. 릴레이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요거는 핀이 4핀 릴레이입니다. 네. 릴레이 보면 여기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85, 86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건 릴레이 내부에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스위치를 닫아주는 스위치를 닫아주면 전기가 흐릅니다. 닫아주는 핀이고요 실제로 스위치 핀은 스위치 단자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 될까요? 85, 86 낮은 숫자에 플러스를 연결한다. 낮은 숫자 플러스 인버터에 연결된 플러스 단자를 빼 볼게요 릴레이 사실 여기 릴레이 스위치선에는 차례가 없어요 30, 87인데 30에 입력을 연결하고요 플러스선을 하나 더 응, 여기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릴레이는 조그만거 가지고 왔데 적어도 200A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릴레이를 써야 됩니다 위쪽을 네.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케이블 크기도 한번 이야기요 케이블 크기요? 케이블 네. 크기는 인버터 충전기 용량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한 8AW 지면 실리콘 기준 8AW 지면 충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연결했죠. 신호선을 연결할 거예요. 신호선을 연결할 때, 마이너스 선은 바로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마이너스를 숫자 큰 거. 86. 마이너스는 배터리에 바로 연결하고요. 네. 플러스는 어디에 연결하냐면, 플러스는 사실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그 자동차, 시동을 걸면, 전기가 들어오는 퓨즈가 있어요. ACC 아. 단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시동을 걸면 전류가 흐르게 아. 그거 설명해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또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자동차가 없으니까 아. 저희는 자동차 시동을 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얘도 플러스에 바로 연결했어요 이거를 탁 키면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탁 켰습니다 시동이 걸렸죠? 네, 네. 시동이 걸리면 전기가 흐르고 시동을 끄면 전기가 꺼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표준은 스위치 용도로도 잘쓸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주행 충전기 네. 다시는 분들은 다 그쪽을 신호선으로 어... 이용을 해요. 네. 자 시동을 켜고 시동을 키면 인버터에 전원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거를 한전 충전기를 이용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충전이 되고 있죠. 충전기 출력만큼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전 충전기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1번 방법 시동을 끄겠습니다. 지금 그럼 2 4 v 자동차 예, 2 4볼 자동차에서 1 2 v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2 4 v 배터리, 2 4 v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24V, 네. 24V, 그리고 충전기부터 12V, 모조 네. 배터리는 12V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방법. 으이씨이 이걸 한번 꺼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이 재밌어요. 두 번째 방법. 바로, 태양광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밌는 게, 24볼트 차량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한번 설명을 볼게요 자 여기 태양광 컨트롤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설명 한번 보세요 네. 맥스 PV볼티지 몇 볼트? 100볼트 음, 100볼트까지 이용해 가지고 12볼트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100볼트 뭐가 있을까요? 요새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웃음> 아니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거의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전압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뭐 아니면 지게차 어... 지게차 배터리 막 48V 60V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걸 이용해서 12V를 충전하는 방법 네. 바로 태양광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음... 태양광 컨트롤러 연결하는 방법 다시죠 그림 보면 돼요 네. 자, PV 있죠? 패널 네. 패널에다가 아. 항상. 네. 배터리부터. 배, 배터리부터 연결을 합니다. 네. 배터리를 연결하면 일단 컨트롤러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피부 입력 있죠. 태양광 입력에다가 꼽는 거예요. 아, 이거 태양광, 참. 태양광으로 봐야 되나요? 예. 배터리야. 아. 아니, 자동차 배터리. 아,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이거는, 이 배터리는 몇 볼트짜리냐면, 24V. 전기 자동차 용으로 제가 실험하려고 만든 거고요. 87볼트 배터리에요. 네. 무시무시, 아, 제가 어제 감전돼가지고, 짜릿하더라고요. 87볼트. 아, 이거에, 감... 이거에 감전됐어. <웃음> 자, 꼽았습니다. 87볼트. 8볼 자, 충전량 네. 얼마나 되나 볼까요? 얘는, 20A MPPT고요. 충전 네. 얼마나 되나요? 글자 보이나? 19.18A 어, 18, 거의 어, 20A 정도 20A. 충전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MPPT를 이용하면 24V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그 MPPT가 허용하는 입력 수준의 모든 배터리를 가지고 12V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요. 또요걸 이용하면 얘는 딴 12V만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컨트롤러를 잘 보면, 12V, 24V, 혼용, 동시에 쓸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더 자유롭게 전압이 높은 배터리에서 전압이 낮은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태양광은 네. 여기 앞에 앞달락에 예. 메인 배터리 들어가는 그 입력부에 같이 연결해도 되나요? 태양광. 아, 그럴 때는 좋은 질문이다.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네. 아까 네. 네. 릴레이 있었죠, 릴레이. 네. 릴레이를 아... 이용해가지고, 네. 이럴 땐또 5핀 릴레이가 맞다. 필요하네요. 네. 5핀 릴레이가 필요해요. 오핀 네. 릴레이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용량이 엄청 큰 음... 릴레이가 필요해요. 그것도 역시나 1m 네. 이상. 배관표 이상이면 될것 같은데 네. 릴레이를 네. 이용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자동차 배터리가 연결되고 음흠. 태양광을 끊고 네. 그 우리 어제 찍었던 거 있었잖아 네. 네. 릴레이를 네. 이용해서 시동을 끄면 자동차 배터리 연결이 끊어지고 네. 태양광이 연결되도록 하면 네. 자, 자동차에 장착된 컨트롤러 하나 가지고 네. 24V 주행 충전이 가능해지겠죠 12V로 이번 시간에는 24V 또는 그거보다 높은 차량 배터리 가지고 12V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싸구려 PWM 쓰면 안돼요 걔는 보호장치들이 굉장히 없어요 역전압이라든지 뭐든지 적어도 좀국가에 음... 국가래 봤자 이거 10만 원밖에 안 해요. 친구가 사랑받는 네. 이유가 있군요. 주행 충전기도 뭐딴거 사시면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이거 10만 원이면 싼 거예요. 용량에 맞춰 가지고 MPPT 컨트롤러를 이용하시면 12V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알아봤죠? 네. 첫 번째 인버터를 이용한다. 인버터와 한전 충전기. 두 번째. 태양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충전한다. 왜냐면 하 태양광 컨트롤러라는 게 어차피 전압이 높은, 높은 전압을 다운 시켜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네. 요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게? 재미있었어요. 재밌나요? 네. 예. 오늘은 진짜 10분짜리 이걸로 24V 배터리에서 12V 배터리를 차량에서 12V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